우리 친구들! 여기에 열여덟 살이 넘는 친구들은 없죠? 친구들처럼 아직 열여덟 살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아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동으로서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전세계 196개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해 45개의 권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고 해요. 이 많은 권리를 중에서 아동 4대 권리를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잘 보고 나의 권리를 지키는 멋진 사람이 되봐요. 첫 번째, 집에서 안락하게 생활하고 건강을 위해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인 생존권이 있어요. 두 번째, 각종 위험과 차별적인 대우, 학제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보호권이 있어요. 세 번째,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마음껏 놀고 문화활동들을 누릴 수 있는 발달권이 있어요. 네번째,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참여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모든 권리를 잘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 모두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요. 만약 누군가 내 권리를 침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과 선생님처럼 믿을만한 어른과 상의합니다. 상담 기관에 찾아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배운 네개 권리 꼭꼭 기억해놔요. 안녕!